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 시작할 때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영상을 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저, 어, 이번 주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골드가 어, 지금 이 트렌드라인을 따라서 어, 그때는 한이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라인 그리고 어, 이제 달, 뭐 골드의 계속된 강세로 인해서 어, 우리의 타겟은 1438 정도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화살표, 그렇죠이 화살표 움직임. 이 움직임, 뭐, 거의 비슷하죠? 그죠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근데 내려온 위치가 이제 비록, 여기 짧은 위치가 아니고, 깊게, 좀더 깊게 내려와서 밑에 트렌드 라인을 터치 터치를 하고 올라간 상황인데, 어 이제 그 움직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 어, 됩니다,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뚫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대로 그대로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반동을 보이면서 계속 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원 탑, 더블 탑, 그 다음에 여기 조금씩 내려온다고 해서 쇼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추세를 따라서 어, 계속 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지금 1430잘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치에서 이제 여기로 내려올 때 어,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이 저항선 때문에 여기서 숏을 가져가면 되겠구나 여기서 내려오니까 이쯤에서 숏을 가져가자 했는데 보시면은 계속해서 추세선 따라서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하실 때에는 내가 어, 차트를 보았을 때 어느 쪽으로 추세가 강한지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추세를 따라서 저희가 1,438까지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어로 넘어, 어, 다음 페어로 넘어가볼게요. 자, 파운드 엔입니다. 파운드 엔도 어, 저번 강의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때는 이피부나치 자, 이 피보나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저희가 타겟을 찾았죠. 어, 제가 이제 강의를 했을 때는, 업로드를 했을 때는 가격이 이 정도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어, 제가 화살표대로 정확히, 정확히 아주 정확히 움직였죠. 보시면은 이 레벨을 뚫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조그만 반동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 레벨까지 올라와서 마이너스 27까지 이 마이너스 27까지 아주 정확히 내려온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조금 내려온가 싶더니 그래서 여기서 서포트를 찾는 모습을 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파운디앤 어, 여기서 또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모닝스타 캔들 패턴인데 지금 이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어, 계속해서 숏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아, 숏이 아니라 어, 롱. 롱 여기서 롱 포지션을 어, 너무 섣부르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반동을 보이, 어,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섣불리 매수를 하시면은, 괜히 돈만 또잃으실수 있습니다. 자, 파운드 오즈 봐볼게요. 자, 파운드 오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운드 엔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제가 말한 대로, 어, 말씀해드린 대로 제가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움직였는데, 어, 비록 조금 틀린 점은 이 위치. 제가 이 강의를 제시할 때이 위치에 있었거든요. 어, 저희가 기대한 것은, 이제, 매도를 하려면은, 계속된, 이제, 매도 세럽이에요 저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저희가 기다리려고 했던 거는, 여기 가격이, 다시 한 번, 1.785 정도 레벨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이제, 어, 매도를, 아주 좋은 가격에서 매도를 할수 있겠다라고, 이제, 플랜을 짜뒀는데, 어, 여기서, 이제, 잠깐 쉬더니 올라오지 않고, 그냥 추가적으로, 그쳐 내려갔죠? 이것도 데일리로 보면 조금 더 깨끗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마이너스 61.8까지, 어, 정확하게, 이것은 제가 뭐이 차트를 지금 본 상태에서 미리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저번 강의를 보시면은 어 가격이 어그 전에 라이브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저희가 이제 설명, 어 본대로 제가 설명해드린대로 어 정확하게 움직이고 지금 여기서 서포트를 찾는 모습 어 지금 마이너스 61.8%가 아주 중요한 레벨이기 때문에 아주 잘어 여기서부터 반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이제 피부나치를 또 어떻게 그렸느냐 자 피부나치를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0%에서 0% 그렇죠 이렇게 흘려서 타겟은 첫 번째 타겟이 마이너스 27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이 마이너스 61.8% 어, 61 이렇게 저희가 잡았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셋업은 어, 달러 셰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위클리 차트 위클리 차트에서 트렌드 라인을 보면은 어, 올라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뚫고 다시 올라오고 추가로 이제 내려왔죠.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데일리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또 이용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다운 트렌드의 시작인 것을 좀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뚫렸을 때 지금 저희가 지금 어 데일리 차트에서 예상 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피보나치를 이렇게 잡으면은. 61.8%에서 거부반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겟은 어디로 잡느냐? 마이너스 17. 이런 식으로 지금 달러 셰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좋은 셋업 찾길 바라고 이번 주도 많은 수익 내세요. 고맙습니다.